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보면 저희가 오늘 볼나흠은 661년에서 612년 이 사이에 사역한 사역자이고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바냐가 있죠. 스바냐는 630년경에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 하박국은 610에서 599년에 유다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세 분이 남한국 전속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활, 활동을 하셨죠. 보시면 오늘 볼 나홈,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 무나세, 요시와 여호와이 시기에 좀 활동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나홈과 하바국 스바냐를 한번 히브리어 헬라우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홈은, 여기가 지금 뭔가 생략이 된것 같아요. 나홈, 읽어보세요. 나훔 나홈. 나홈. 나홈. 나홈. 나홈. 나홈. 나홈이란 것은 위로평한 충분한 이로고요 자 헬라어를 읽어보면 나 오미크론하고 윗실론이 같이오 우발음이 되죠. 그래서 나움 나움, 나움. 나움. 나움. 나움. 나움. 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 에 하바쿡을 보면 얘가 하발음이 되죠. 하박얘 이중 자음이죠. 하박 쿡이 되죠. Cook, 하바쿡 하바쿡 하바쿡 하바쿡 하바쿡 예. 여기는 품의 품은 자 들러붙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읽어보면 여기는 암이죠 암암 읽어 암바쿰쿰 암바 쿰 암바 쿰 재밌네요 자그 다음에 수바냐를 보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여기는 츠월읽었는데 이건 체가 맞습니다 체, 파, 체판냐. 체판냐. 체판냐. 체판냐. 체판냐.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소포니아스. So, 소포니아. 소포니아스. So, so, 소포니아스. 소포니아. 예, f, 영어의 f o n i a s Sofonias. s o f 이 수바냐는 여 o 와께서감 a s s 는 f o n i a s 하파쿠크는 품의 품은자죠. 다음에 나홈은 위로 평안입니다. 예. 이런 그 원화를 자꾸 보는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자, 나홈선은 저희가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남유다도, 나홈이나 스바냐나 하박국이 다 남유다 전속식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그때 그 이렇게 등장했던 선지자들이죠. 나무소서 배경은 지금 지금 부기사렐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 빌레셀 3세가 지금 침공하죠. 그 사실은 어, 아수르도 좀 복잡했어요. 북쪽에서 침공해오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때쯤 되면 다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BC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아람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루와 뭐죠? 국경을 맞대게 된 거죠. 계속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BC 722년에 아람이 멸망한 10년 뒤에 호세아왕때 아수루왕 살만했을 오세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 멸망당하니까 이제 북 이스라엘 멸망당하면 남유다는 누구와 국경을 맞대게 돼요? 아수로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죠. 이제 남유다가 좀 괴롭게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애국과 반 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수로 왕이 아니 사내립이 가만안 두겠다고 하고 이제 침공을 했다가 물론 이제 주의 천사가 한번 쳐버리고 전멸당해서 끝나는데 어쨌든 사내림이 침공을 해와서 많은 유다 성읍들을또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이렇게 남유다가 거의 황폐가 되어버렸겠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또 조세와 약탈, 억압과 고통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어요. 이것들을 보고 한번 보세요. 지금 북쪽에는 이제 아수로와 이제 그 국경을 맞대고 그 지금 애국과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했지만 내부에는 부정부패가 엄청 심하고 우상승이 심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요즘 모술이 많이 나오는데 이니누웨가이니누웨가 사실은 모술에 있죠. 여기 지금 쿠르드 민족이 많이 나오고 이라크 북부죠. 이때는 지금 아수르가 지금 평정하고 있을 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나움서 기록 목적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한 리루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자부를 베푸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이자야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런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게 지금 나오이 이런 말을 할때 아무도 못 믿었겠죠. 그때는 이스라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수르가 이후로 얼마 못 가죠.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느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이죠? 누부갓네살의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예. 하나님께서 참 선의자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알도안 먹힐, 말을 시씨들도안 먹힐 시기 하라고 하시니, 그 나오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이제 아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은사를 많이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왕따는 각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을 보세요. 시알도안 먹힐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은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BC 612년 6 0 0 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급부상을 해요 그다음에 609년에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되죠 바론누고 막다가 좀 전사하게 되고 이때 정말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이 만연했다고 여러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들었을 거고요 바벨론이 사실상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이죠 이때 이후로 남유다가 왔다갔다 하죠 어, 애굽에 붙었다, 바, 바벨론에 붙었다 해서 어, 그런 등 뭐죠? 이렇게 등거리 외교도 힘이 있어야 등거리 외교가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힘도 없는 주제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바벨론한테 침공을 당하게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누부갓네살이 지금 진군을 하게 되죠. 보시면 자 여기 한 이것만 보더라도 한, 보시면 지금 유다 성읍들이 이제 점령이 되고 에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자 애굽 군대가 접근하니까 30에루살렘 포위를 풀게 됐다가 애굽을 대패시키죠. 자, 애굽을 패배시킨 다음에 다음 에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드기아가 도망가다 잡혀 림나로 끌려가죠. 이 상황에 에돔이 나쁜 사람들 자기 동적인 유다를 약탈을 하죠. 이걸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아수르에서 처토화됐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나바벨레에가토화됐으니이 땅이 말이 아니게 됐겠죠. 심판이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늦,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늦춰질 뿐이지 늦춰질수록 심판의 강도는 더 세지고요.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완전히 초토가 되어버렸어요. 왜? 뭐뭐 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범죄함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땅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없이 하죠. 이런 기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합니다. 많은 그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고 중지를 했죠. 죄악이 만연한 사회가 있다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남은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셔서 이런 기도가 맞,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하박국 기록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계획의 완전성, 그리고 성취의 완전성,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훈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을 만들었는데 오직 믿음은 근거가 없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건 맞습니다. 그러나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난 의인임을 아는 거지 자기야 오직 믿음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말하면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 됐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 버림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러분 이걸 교훈으로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교리에나 교파를 따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요즘 흉악한 자들이 많이 바꿔가지고 여러분 가급적 그그 그 뭐죠 원어 원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 저의 의를 드러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가급적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오해가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감춘 사람인데요. 스바냐를 보면, 스바냐 이 선지자는 요시아 왕 초기 예언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아 왕 때는 문하세와 아모나왕 시대 주약의 잔재가 있었어요. 산당이나 방알재단, 그리고 아베라 목상 제건 아세라 목상 제건 1월정신경배 주순을 참 죽여줍니다. 5번 우상숭배가다따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도 믿었죠. 우상도 성배했죠. 이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들이 우상만 승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경배했어요. 동시에 우상도 승배했죠. 이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현대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승배하면 이것도 우상숭배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이 푹뻗져있어요이생의자랑안목이는 육신을 죽에 빠지면 이것도 우상승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 스바냐 때에는 아수르 국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의, 바벨론이 강국으로 부상할 때예요 자, 자, 요시아 왕때 1, 2차 정교개혁이 있었죠, 요시아 왕이. 스바냐는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요시아가 죽을 때쯤에는 이미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아시리아가 이제 세라갔던 시기였죠. 스바냐 기록 목적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개 축복, 심판 중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 약속.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을 하셔요. 죄가 간형하면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심판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 구원해 주시고, 회복을 주여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나움서를 펴보는데요. 자, 나움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니누에의 멸망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바냐서에 가면 그 시기에 가면 니누에가 멸망을 당하죠.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너부가네살의신 음.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나옴서를 한번 펴보세요. 나옴서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니누에의 신파가 남유다의 구원이 나오는데 한 절씩 저희가 나옴서일장을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오며 환상의 책이라 주는 노아기를 더대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그 얘기를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밭에 티끌이로다. 국회서 바다를 푸지자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가상과 길의풍 새하여 내받는 꽃이시는느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주는 선하시며 고나는 날의 요수이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네.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회체 가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주를 대적하여 악을 흑재가는 자가 내게서 나오나니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 이는 내가 지금 내게서 그의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조각내어 끊을 것임이라. 주가 너의 다시는 네내 이름이 전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가 네 신의 비열함으로 신의 내가 내 신들을 주는 세계 형성과 보호와 형상 사랑을 희망할 수있도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에 있다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을 지키고 내서원들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름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한테도 이런 말씀하시죠. 그 우리가 엄숙한 명절들을 내성원들을 이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딱빼 가지고 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에 있더라. 이것만 말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심판하실 거예요. 자, 니누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3장으로 장 가봅시다. 자, 니누웨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니누웨를 멸망케 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2장에서 물론 이제 황폐한 니누웨를 이야기하죠. 를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제치질하는 소리와 감신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벽권들이 뛰는 소리로다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올리는 도다 산에 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그들이 그들의 시체 위에 넘어지니 끝까지는 자수예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만군의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들어올려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이리라. 내가 지도망내 위에 너를 이니 그러면 너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모두 내게서 도망치며 말하기를. 니누에는 황폐하였으니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랴? 하리니 내가 어디에서 너의 위로자들을 찾으랴? 내가 네가 어찌 사랑 많이 가 어찌 사랑보 너의 서부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어 그것이 모아나것고풋과 루빔이 너의 돕는 자들이 되었도다. 그, in fresh, 나 또한 취약이 되어 스물이니 내가 또한 원수로 인한 힘을 구하리라. 내 모든 나 보고 라의으 보라 내 가운데에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라.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이 활짝 열려 있으니 불이내 빗장들을 삼키리라 는을고들거에들어을를하게 거기에는 너를 삼킬 불이 있을 것이며 칼이 너를 베어 버리리니 마치 자벌레같이 너를 먹으리다내 자신을 자벌레같이 많게 하고 내 자신을 메뚜기들같이 많게 하라 내가상인들을 네 하늘의 별보다 많내을는다너의 관슨자들은 메뚜기들 같고 내네 대장들은 큰 황충들 같으니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어 이따가 해가 뜨면 도망치므로 그들이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았도다 오, 아시리아 왕이여네 목자들은 점점, 네귀족들은 티끌 가운데로 하며, 네백성들 백성 산들에게 흩어지다. 그들을 모으는 자가 없더다. 내 상한 곳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심하도다내 소문을 들은 자들은 다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리니,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닿지 않은 자가 누구랴. 자, 아수르가 일차 요나에 의해서, 요나에 의해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이후에 그 회개함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더 악랄해졌죠. 결국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형신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니누의 꼴이 날 수도 있다는 라걸나오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로 한번 가볼게요. 하박국서는 지금 재밌습니다. 자 하박국이 하박국이 두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박국의 결론적 반응을 보는 건데, 자 여기 자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한테 왜 불에 침묵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불에 침묵하십니까? 자 주님이 뭐라고 하죠? 갈대야 사람을 일으켜 버락커요 누구죠 여기 갈대야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말씀드려 도 됐어요.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정한 때가 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놈아 그렇게 하나님께도 말씀하세요. 오 마이 갓. 자, 자, 이걸 한번 우리나라에만 적용을 해. 우리나라가 만약에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고 부리가 판치는 어떤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봐요. 하박국이라는 여기 우리 김씨가 제일 망, 망쳐 김하박국이라는 김하박,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우리가 북한을 쓰겠다. 그러니까 김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놈아. 이렇게 답한 거라고 제가 꼭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 하박국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죠 이 이게 하박국사가 말해주는 건?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시면 그 계획대로 수행을 하세요. 그 계획을 말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도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결론을 맺어요. 자,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믿는 자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는 온통, 온통 우리를 연단할 민족들밖에 없어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불로 연단할 민족들 아주 즐비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짓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심판을 가져오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불러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깨달아요. 죄악이 관영해버리면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꼭 심판을 하신다는 라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자, 우리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드는지 한번 하박국 1장을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 대드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이 번은 엄중한 말씀이라 야, 2절 읽어주세요. 주 내가 부르짖어도 그 주께서 들려 주여 하지 않가게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며 보여 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아,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자 이제 주의 응답을 보세요 왜 하나님 불의에 심판하십니까? 불의에를 참고 계시나요? 침묵하시나요? 이제 하바쿠이 죽게 되들었어요 주님의 응답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 보고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해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들은 말들의말보다더 빠르고 저녁때이 상하오며 그들의 입은로포지것이그들 마치 는지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이리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에 넘어가리니, 자신의, 자기의 이 능력은 자기 신 덕분이라야 죄를 범며라 여기 보시면, 응답하시죠? 자, 보세요. 왜 불에 침묵하시냐니까. 걱정 마라. 내가 갈대아사람일게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또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오주 하난 나의 하나님 내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지여 주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해주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기어다니는 것들같이 만드셨나이까?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희생제를 드리고 끄는, 끄는 그물에 분양하라니 이는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몫이 풍부하고 그들은 식량이 풍성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2장 1절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 때에 있어서 그가 내게 말씀하신 것과 책망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어볼지 지켜보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정한 때가 온다고 하죠 결국은 자, 말을 말할 것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죠. 자 정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정한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박국이 결국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 자, 기도하고 마음이 짓는데 제가, 자, 3장, 어, 3장을, 3장을 여러분 1절로 4절을 자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오너스로 들인 삼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를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대만으로도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도터 오셨나이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네.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있도다. 여러분, 보시면, 수년에 부흥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수년에 내 알려지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부흥 맞나요? 뭐죠 지금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진정한 부응이 뭘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은 이제 부흥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주의 뜻이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박,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주의 뜻은 뭐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죠. 거기에 동의를 한 거지. 하박국이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봉계한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들으시므로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6절로 19절에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은 내가 듣자 내,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뼈 속에 들어왔으면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 자했음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비록 비록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여.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거께서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나의 하나님 발을 하나님 안 씻으며 발각해왔서 나는 나의, 로만 나의 로만 로만 높은 목소을를 다지게 하시리로다. 이노래는내 현악기들을 맞추어 우두머리로 그려진 자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가 이런 하박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걸 질문을 한번 짚고 넘어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힐링 받으려고? 예, 그건 한 부분이에요. 아주 마이너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그 권세들을 깨버리는 데 있어요. 사실은요. 교회가 지금 깨어나야 돼요. 힐링, 힐링. 인조의 힐링, 아 그건 다른 이방 종교 가서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야죠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군사리지 어둠의 권세. 저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루려고 하는 게 있죠.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위에 하나님의 말씀위에그 신앙 고백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를 박살 내시려고 깨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이 교회가 돈과 권력이 넘치니 완전히 그런 뜻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오직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 사랑만, 사랑합시다. 사랑을 다 받아들여. 우상까지 다 받아들여. 이제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종교 다운지까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박국은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안행 소리가 없네요. <웃음> 예, 그러면 이제, 어유 스바냐, 이거, 뒤끝 장렬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스바냐. 무섭습니다. 자 여호와의 나라 이말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을 말해요 분명히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을 한다니까요 스바냐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 이말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그 다음에 2장 4절로 3장 끝장까지 여호와의 나라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 죄악이 관용했어요. 완전히 남유다는 이미 그 국가 전립 자체의 한계상황이 왔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고 이게 공의는 아예 없어져버린 사회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나 심판은 돌려져 돌려지지 않아요? 돌려지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사회가 갈 때까지 가면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다음에, 자, 열방들을 잘 쓰시고, 하나님이 열방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예루살렘의네 가지 죄어 범죄한 내부리 지도자를 보여주고,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을 하고, 스바냐가 이제 끝이 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스바냐 일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스바냐 일장은 우리가 꼭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수반야 1장을 저랑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나들들의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라의 증손, 그달라의 손자, 구시아들 수반야에게 임만 주의 말씀이라. 말았나, 내가, 천재는 천재는 내가 사랑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진멸할 것이요. 내가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야 또한 이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열어 바알의 남자들을 이곳에서 끌어내 또구마리미라는 이름의 이름과 제사 듣던 지들들을 마음으로 불고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비하는 자들과 주로더 맹세하고 말캄으로더 맹세하며 경비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나 이는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창하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다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물체문에서는 물고지는 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있으리라다. 너희 막테스의 거민들아 애곡하라 이런 장사는 백성이 모두 멸망되고 은을 지닌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산은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또 그들이 집들을 지어도 그것에 거하지 못하며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른 것이 있으니 주의 날이 나의 소리로 내 인사가 소리로 두각이 보이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며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성벽을 두르고 모아둔 사람들과 무리한 자들을 납팔소리와 병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신조에 관하는 그들의 풍미가 흔들리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온 땅이 주의 질듯 그들의 삼켓을 당하리니 이는 주가 이 땅에 공유하는 모든 자를 소극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죄를 지으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라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리나 교파를 떠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보시라는 거죠. 죄악에 관영했을 때는 심판이 임하게 돼 있고 그건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3장에, 3장에 이제, 3장 9절로 20자를 보면,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어떻게 하실지 좀 봅시다 3장 16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리라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어,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려도.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 여기 너는 남은 자들이에요.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죠.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여. 그 비난이 내게 짐이 되었도다 보라. 그때 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리라. 주가 말하는가. 자 바벨론 멸망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대하고 아주 황폐화가 됐죠. 엄청나게 가혹한 시기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셨죠. 이건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우리가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가 심판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고 구원하여 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자,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사실 선지서 공부는 다 한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홈서는 간단하게 보면, 지금 1장 1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진노와 니누에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1장 9절로 12절은 니누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를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자, 멸망의 모습은, 니누에의 멸망의 모습은 처참하죠. 공격당하는 니누의 모습, 황폐한 니누의 모습을 2장은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왜 니누의가 멸망했냐? 요 아주 이 아시리아인들이 잔인했죠. 이 아시리아인들이 잔인했고 또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물론 연화의 어떤 회개의 메시지에도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정작 그걸 또 이들의 잔인함과 음행을 고치지 를못 않았죠. 심판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몬이라고 테베는 그 우리 그리스 그 이집트의 수도였죠 저기 나일강 상류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자 노아몬과 같은 어떤 니누에가 멸망을 좀 그리고 있고 자그 다음에 잔인함이 난 멸망의 모습을 3장 후반부에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나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누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을 이때 나오미 외칠 때는 이건 정말 CR도 안 먹힐 예언이었죠. 그러나 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은 나오미을본받읍시다 아멘. 아자 하나님의 하람대로 해야 돼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와 모든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자, 노아몬이 여기에요. 테베죠. 자, 지금 지금 아수르가 애국 자, 테베까지 아수르, 니팔이 노아몬을 정복하는데 이것처럼 아수르도 나중에 정복당하죠. 예. 지금 참 희한하게 여기가 지금 어디 일대죠? 시리아 일대죠. 지금도 지금 내전 중입니다. 자, 여기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죠. 여기 이라크, 니누에나 아스루다이, 바벨론은 이라크 땅이 이라크, 이란, 위쪽에 러시아가 있죠. 물론 여기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이 있긴 합니다. 그 위에 러시아. 다음에 시끄러웠던 여기 크림반도가 이 북쪽에 있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습니다. 자하박국사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 주, 주님한테 대든 거죠. 오 주여!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았죠. 주가 계시다면 왜 침묵합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이용당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하고는 결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본주의예요. 그 어떤 인본주의하고는 결탁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죠? 공산주의죠. 유물론이죠. 또뉴 에이지. 다음에 번영주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결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응답은 심플해요. 하나님, 왜 남유다의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야, 하박국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일으켜서 니네 전멸시켜버릴 거다. 주여,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악한 나라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 그랏드 버라는 막대기죠 체벌 가하고 그 막대기는 어떻게 돼요? 사냥이 끝나면 버림받아요 자자 자 우리 민족한테는 다섯 개그 불의 막대기가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인을말안 들으면 무지하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자 자 어떻게 악한 나라를 쓰십니까 하니까 야하바국 Don't be afraid 정한 때가 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자 자,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 미, 믿음이 뭐예요 애무나라 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놈아 잘 버텨라 <웃음> 잘 견뎌라 이 말이에요 이말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여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되든거에요 이, 이 무험한 하바고 하라님이 서 헤이 y hey, 하바쿠 don't be afraid I dispatch o k a 바벨론이야 자 누구죠 바벨론 너부갓네사를 내가 보내서 너네 쓸어버릴거다 염려하지 마라 <웃음> 오 주여 그들은 악한 나라가 아니니까 야 그래 맞다 정한 때가 왔는데 야잘 버텨라 응? 자 이걸 우리가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우리 우리 멋대로 해서 그랬죠 뭐냐면 야저한때 오니까 야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버텨 <웃음> 이거아이말하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되죠 이해 안 되신 분 있어요 다섯 개의 화가 있는데 이 자들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혼내겠다는 거예요. 타인의 것 탈취하는 자, 부정축제하는 자, 남폭함으로 남을 혹사시키는 자, 잔인함으로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 우상승배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사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는 줄 쳤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작!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석히 마기아에기도하고 심판 중에 그녀를 베풀어 놓으실 것과 심판이 이마기아를 기도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께서 아주 압권했죠. 압도로 해보였죠 하박국을 압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심판이 석히 이마기아에 있어서 왜 배도 빨리 맞아야 아픔이 덜하거든요 자, 심판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심판 중에 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지 말고 좀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박이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끝내, 끝내는 게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선지자는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나가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도 죄 지으실래요 죄 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스바냐도 아주 재밌어요 별로 재밌어하지 하는 눈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미없다고 해도 보겠습니다. <웃음> 자, 어, 이 악권입니다. 스바냐는 들어가자마자 아주 악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 헤이, 스바냐, 내가 씁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겁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죄짓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말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심판은 이와 심판 대상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금하의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교의 사제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 말임. 자, 4절부터 6절은 심판받을 자들 7절은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묘사하고 온 세상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을 1장 1 4절로 18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따라서 분노의, 분노의, 분노의 날. 분노의 날. 분노의 날. 분노의 날. 여러분, 그때에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싹쓸이 당하고 끝나버려요. 두 번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을 정말 신부로 예비하지 아니하는 안자들은 죄다 분노의날 지옥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응? 음? 몰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fire, 이어 파이어, 파이어. 이 분노의 흐름은 이 뭐죠? 이제가 이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이런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응? 음? 자. 예, 여러분,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의 힌트를 힌트를 줍니다. 자, 2절에 2장에 보면 주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뭐라 뭐 하라고 해요? 너는 주를 찾으라. 여러분, 씨돌로 따라 t 씨돌로. o 돌로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내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의 앞날, 하루 앞날 우리가 예측을 못해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그 말을,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시간을 놓치지 마. 아이거 내일 하지 마. 아니요,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 가서 아주 이제 넉넉하게 살만하니까 자리에 누운 지 3시간 만에 갔어요. 네. 제가 보면서 아... 지금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을 항상 그걸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걸 능력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심판에 내가 불로 너희를 지져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격한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텐데 그래도 얘들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자 2장 4절로 15절은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보면 아스글론, 에크론, 크레신, 가나안인모압암몬 에디오피아인, 아스루. 이들은 모두 뭐지? 하나같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로 8절을 보면 자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와 범죄한 네부류 지도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를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그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하나님께 다가서지 아니했다고 하죠. 뭐죠?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죠.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멋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서지도 않았죠. 네 가지 죄의 죄. 우리는 그의 음성에 복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교훈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걸 찾고 가까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범죄한 내부리의 지도자,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에서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자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 여기는 분명히 남은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기 굉장히 잘못 인용한 경우가 많은데. 9절로 10절을 보면 열방이 이제 회계예요.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은 남은자의 구원인데. 자, 13절을 보면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또한 내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아마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신뢰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는, 입에서는 는입에 속이는 여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는 그들이 먹으면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이 남은 자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죄를 행치 않고 거짓말도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남은 자의 들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17절을 우리가 한번 옛날 보던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됐어요. 우리 엘리사 목사님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옛날 버전으로 시작 너의 너의 있느니고, 없으시니, 정량 말리야나,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이에요 아니 이 구절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엔조이 자신의 삶을 엔조하고 힐링하는 데만 그 미쳐있는 그리스인들한테 도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건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Remnant 따라서 Remnant 나문자한테 yeah.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들한테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돼요. 이상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서반여서가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어디, 어디를 봤죠? 나옴 하바쿡 스바냐를 봤어요. 예, 잘 이해가 되셨어요?